총소리가... 가, 가까워... 아, 대체 저 차원종들은 뭐야? 많아도 너무 많잖아! 잘못하면 여기까지 밀려오겠어. 그 전에 우리도 피해야 해! 싫어... 왜또 인형들이... 어? 야, 너왜 그래? 싫어, 오지마! 내 몸에 손대지마! 나 아, 참... 아까까진 멀쩡하더니만... 야, 거기 남자애! 너, 얘랑 친구지? 내가 부축할 테니... 네가 반대쪽을 부축해 으, 으, 으, 으, 아, 알았... 으, 으, 으, 으, 으, 으 나왔어! 거점으로 넘어왔어! 싫어! <웃음> <웃음> 저 화살을... 에리야! <웃음> 에리! 애리, 너 맞지? 그래요 늦어서 미안해요 저수지 어째서 또 이런 일이... 임마 아들 야어가어디라고 당장 안꺼지나 제 가족에게서 떨어지세요! 대, 대단해! 둘이서 저 많은 수를... 술을... 에리씨랑 같이 온 분, 저분도 클로저야? 응! 부산의 클로저 장미숙이야! 완전 강해! 저는요? 저도 강하지 않아요, 저수지? 아, 바보야! 싸움 중에 이쪽 보지 마!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뒤에도 눈이 달렸으니까요 우와.. 안 보고 쏘는데도 맞췄어 어때요? 장미숙 씨보다 더 강해 보이죠? 같은 평끼리 경쟁하지 말라고 어쨌든 이 인형들은 다 뭐야? 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 그건 상황이 좀 진정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보다도 또 오네요 아까의 배 이상으로요 뭐라고? 으, 으, 많아 엄청 많아 아따 미치삐겠네 위상력 억제기는 뭐하고 있는기고 안되겠다 에리야 니는 그 마들 대피시켜주라 내는 위상력 억제기 쪽으로 가봐야겠다 특경제도 그쪽에서 싸우는 듯하니까 알았어요 저도 데려다주고 합류할게요 자 그럼 저수지 한석봉씨 따라오세요 우정미양은 제가 업고 갈테니까요 <웃음> 저... 그 부산까지 와서 <웃음> 여기까지 오면 괜찮으려나? <웃음> 차원종들은 안 쫓아오고 있어 <웃음> 네 이쪽의 위상력 억제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대체 무슨 기준으로 꺼졌다 켜지는 건지 딱히 고장이 난건 아닌 듯한데 말이죠 <웃음> 음... 어, 정미야 괜찮아? 깨어났어? 하, 석봉? 여기는 어디야? 어디긴! 네가 기절한 동안 안쪽으로 도망쳤지! 너는... 대피소에 같이 있었던... 저수지야, 너는 우정미라며? 어쨌든 너 우리한테 빚진 거다 에리가 얻고 오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뭐? 우, 무슨 소리야, 빚이라니 그리고 에리씨가 고생했는데 왜 네가 생색을 내는데? 그야 에리랑 나는 동업자니까 같은 심부름꾼이거든? 맞아요, 일심동체죠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니라 동업자 어쨌든 좀 살만해졌나 봐 방금까지 넋이 나가 있더니만 넋이 나가? 내가? 그래 인형같이 생긴 차원종들 보더니 정신 못 차리던데 맞아 평소에 인형 공포증 같은 거라도 있었어? 공포증... 인형? 내가? 모르겠어 그런거 없을텐데 그치만 왠지 인형이라고 하니 소름이 어..어라.. 왜.. 왜 이렇게 몸이.. 공황발작 외상호 스트레스장애에요 캐캐롤리엘씨 몸조심하세요 당신은.. 캐롤리엘씨 우사하셨군요 네 저도 운 좋게 대피할 수 있었어요 그나저나 우정미씨의 상태 말인데요 외상호 스트레스장애 PTSD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과거에 강렬한 충격과 공포를 경험한 후 그게 무의식에 남았다가 튀어나오는 정신질환이죠. 흔히 위험에 노출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전쟁 경험이 있는 군인에게 나타나곤 하는데 아무래도 우정미씨 역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없는데 저런 인형들을 두려워할 이유 도윈 또인... <웃음> 아파... 머리가 깨질듯이 스톱 됐어요 오정미씨 더는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의 그 반응 왠지 짐작가는 바가 있어요 부디 아니기를 바라지만 일단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한석봉씨와 저수지씨도 따라오세요 그리고 에리씨는 걔는 내하고 다시 나갈깁니다 임시지부장이 특별 명령을 내려와서 당신은 좋은 클로저가 되겠어요 장미숙씨 특경대 쪽은 어쩌고 오셨어요? 우짜고 오기는 설마 내가 버리비고 왔겠나 가서 쇠가빠지게 고생하는데 갑자기 위성력 억제기가 다시 작동하더라고 한시름 나왔다 싶어서 네한테 온거지 마침 임시 재부장이 명령한 것도 있고 유정언니가요? <웃음> 하모예! 지금 저 인형들이 다저 UFO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걸 대공포로 보뽀비자고 하대예. 사거리 엄청나오는 센 녀석으로다가요. 대, 대공포? 그런게 갑자기 어디서 나서요? 민수 금마가힘좀썼더라고요 시방위군을 닥달해서 가져오게 했다던데. 민수? 그건 누구죠? 아, 우리 부산시의 시장님이대. 민수라고... 내랑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아구다 지금은 신서울에 출장 갔다가 발목이 잡혔나 보던데 지 없는 새또이사다리놨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을기라 네 그만큼 부산시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유정언니는 대공포를 어떻게 할 거라던가요? 센텀시티로 가는 광안대교 있지 거기를 정리해서 설치하자꼬하대요 정리... 그걸 저희더러 하라는 거군요. 뭐 거긴 차원정도의 소굴이니까 우리 아니면 할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좋아요. 그럼 바로 출발하죠. 이대로 시간을 끌수록 저희만 지칠 테니까요. 이상이 생기면 말씀해주세요.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또 이게 막 보통 일이 아니네. 대교에뭔 놈의 뭐, 차원정도리 짜리 맞 나. 정리하러 갔다가 정리 당할 뻔했다 아이가 물고기랑 메뚜기뿐이면 어케 뚫을 수는 있겠는데 거기에 인형 아들까지 몰려오니 답이 없네 음... 이상하네요 응? 어? 뭐가? 거점이 더 이상 공격받지 않고 있어요 이쪽으로 와야 할 인형들이 전부 대교로 간 것처럼요 와 진짜 침? 아이고야 참말이네 이게 무슨 일이고? 인형들이 다물로 갓빙기가? 네 저희가 간 광안대교로 말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대로 공격하지 않은 걸까요? 거점을 장악하는 게 목적이면 저희가 나간 틈을 노렸어야 할 텐데 혹시 우리가 뭘할려고 하는지 눈치챈 거 아이가? 대공포로 UFO 쏠라는 거 알고 그거 막을래고 그럴지도 모르죠 아니면 다른 걸 쫓아서 쫓아! 뭐를? <웃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대교에서 인형들만이라도 끌어내야겠어요. 제가 부두 쪽으로 유인해볼게요. 성공하면 장미숙 씨는 대교를 정리해주세요. 어, 어... 근데 그게 되겠나? 될 거예요. 제 예상이 맞다면요? 그래, 좀만 더 고생하자. 중사 역시 예상대로군요. 그 인형들... 저를 쫓아서 부득까지 왔어요 덕분에 대교 쪽은 무사히 정리된 것 같지만 방울씨? 뭐 짐작 가는 거 없으세요? 원수라던가 스토커라던가 있다면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화안 낼게요 <웃음> 저못 믿으세요? 같이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이거 참 섭섭하네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자, 어서 털어놓으세요. 계속 늘어나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음, 저기, 에리야너 혼자 거기서 뭐해? 중상! 아, 경찰관님. 오셨군요. 저희가 나간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어, 있었지. 별일. 조금 전에. 그렇군요. 없었다니 다행이에요. 또 습격당했으면 어쩌나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상력 억제기가 잘 작동해준 모양이죠? 이번에는 고장나거나 하지 않았나요? 음, 음, 없었어. 거짓말처럼 전혀. 아, 아 그러고 보니 말이야. 애당초 고장난 적이 없었대. 억제기를 수리하러 온 기술자가 그보다는 뭔가 해킹? 크래킹? 그런 게 일시적으로 억제기를 꺼뜨린 것 같다더라 해킹? 누가 그런 걸 했을까요? 글쎄 정황상 차원종 측에서 하지 않았을까? 드물지만 그런 케이스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아님 뭐 미하엘 폰키스크 때처럼 같은 인간 측이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겠지 미하엘...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잠깐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진짜 미아엘를 상대할 때 있었던 일이라 말했을 뿐이거든 <웃음> 네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여하튼 차원종들을 유인해 주느라 수고 많았어 덕분에 대공포도 순조롭게 설치할 수 있었대 잠시 후면 발사한다니까 너도 보고 싶으면 가서 봐 지금쯤 미니휠에서 상황을 중계하고 있을 거야 그럼 계속 수고해 아! 에리야! 이쪽이야! 이쪽! 저수지? 당신이 여긴 왜... 왜긴 왜야! 인형들의 본거지에 한방 먹여준다잖아! 그런 장면을 놓칠 순 없지! 그래요. 한석봉 씨나 우정미 씨는 안 오고요? 그두 분이라면 치료를 받고 쉬는 중이에요. 그나저나 에리 씨, 고마워요. 위험을 무릅쓰고 차원 정들을 유인해 주셨다면서요? 덕분에 무사히 대공포를 설치할 수 있었어요 아, 아니요 할만해서 한 것뿐인데요 그리고 제 혐의를 벗으려고 한 거니까 감사는 됐어요 네 그랬죠 그, 그럼 미니휠로 대교 쪽을 살펴볼까요? 슬슬 대공포가 발사될 테니까요 현장의 장미숙 요원님 준비는 끝났나요? 하무야 예. 기다리고 있었다임미까 임시 지부장도 허가했겠다 바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예스 yes. 시작해주세요 칩 9, 8, 7, 4, 3, 2, 1 지금이 돼! 쏘그라 몸은 괜찮아? 우와! 무슨 폭음이 여기까지!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어! 으흐, 그러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기막이라도 하는 건데 그래도 비행정에는 제대로 명중했네요. 반동이 커서 혹시나 빗나가면 어쩌나 했는데. 통했을까? 저 비행정 리버스 이가 갔다면 보호막도 있을 텐데. No problem. 그걸 감안해서 대공포를 빌려왔으니까요. 저 정도 거리에서의 화력이라면 리버스 발이나 충격파는 막아내도 그 안에 실린 질량까지 막아낼 수는 없거든요. 아마 기체의 막대한 손상을... 아니요. 실패했어요. What? 멀쩡하잖아! 흠집조차 안 났어! 이, 이럴 수가! 청력장조차 멀쩡해 보여요! 하다못해 출력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웃음> ب, 뭐야? 이 웃음소리는? 미니휠의 통신을 누군가가 재킹했어요 게다가 이 신호의 발신지는 간만 부두 부두의 상공에 있는 비행정이에요 정답! 드디어 인사드리네요! 반가워요 하등한 인간 여러분! 저는 마스터의 명에 따라 이 전함, 오리진 휠을 제어하는 관리자랍니다. 몸은 괜찮아? 또 무리한 오리진 휠? 네! 당신들, 전쟁 때 우리가 버린 전함을 양산에 쓰고 있죠? 그 전함들에다가 히로부 포춘이니 리버스 휠이니 이름까지 붙여놓고요. 그래서 기왕 소개하는 거, 이 전함에도 이름을 붙여봤어요. 양산형들의 원본이 되는 전함이란 의미에서 말이죠. 원본이라니, 그게 무슨 말 그대로야. 저 전함이 오리지널 휠 오브 포춘과 리버스 휠의 프로토타입이란거지 이우정언니 어머나! 제가 제킹한 통신에 끼어들었군요 그쪽에도 나름 쓸만한 관리자가 있나보네요 하등한 인간치고는 제법이에요 음, 그 하등한 인간에게서 절도나 하신 분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군요 오리진 휠이라는 전함 저희 유니온이 보관하던 것을 탈취해온 것 아닌가요? 우와... 적반하장도 유분수네요 우리가 버린 전함을 멋대로 가져간 게 누구죠? 역공학으로 분석한답시고 완전히 망가뜨린 건 누구고요? 그래놓고 기껏 만들어낸 것도 조악한 모조품이었죠 정작 원본은 복원 내내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이러니 관리자인 제가 두고 볼수 있겠어요? 당연히 마스터의 소유물을 되찾으러 올 수밖에요 그러는 김에 겸사겸사 다른 소유물도 되찾으러 온 거고요 다른 소유물? 그전함 말고 또 뭔가 있네 <웃음> 글쎄요? 뭘까요? 알고 싶나요? 정말 알고 싶어요? 네 알고 싶군요 그 마스터란 분이 누군지도요 <웃음> 야 얘기 중인데 어디 가 임시 지부장님이 주의를 끌어주고 계세요 이 틈에 나가서 저격을 시도해보려고요 대교 쪽의 대공포도 다시 발포를 준비하고 있네요 합류해서 같이 비행정을 노려보겠어요 아, 잠깐만 그럼, 이거 받아가! 이 작은 건, 뭐죠? 기어링이란 거야. 귀에 끼고 있으면 통신이 된대. 가지고 가. 연락하면 잘 받고. 옷 찢어지면 말해. 수선엔 자신 있거든. 다들 보고 싶다. 한다는 다른 소유물. 아마, 저일 테죠. 방울씨? 여전히 말씀해 주실 생각 없어요? 그 관리자라는 인형. 정말, 모르는 사이, 맞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자꾸 추궁하듯 물어서 미안해요 어쨌든 이대로 저수지와 멀어지는 게 좋겠어요 저 때문에 그 아이가 위험해진다면 견디지 못할 테니까요 네 일단은 장미숙씨가 있는 곳으로 서두르죠 이어링으로 들려오는 얘기들이 심상치 않으니까요 팽패러들 밀트레즈여 솔트어하나요저 세대 이라나서 <목소리도> 싸우세요! 가 m a r 비교 왕. 그게 당신의 마스터라고요? 그래요. 우리 톱니바퀴의 군단을 이끄시는 분이죠. 그리고 저를 이차원의 선발대로 파견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군단장. 톱니바퀴의 군단. 하지만 그만한 존재라면 차원 압력을 넘어올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선발대로 파견됐다 그랬잖아요. 저는 본디 마스터의 함대를 제어하는 AI 시스템. 데이터만 전송된다면 어떤 전함과도 동기화될수 있죠 그 전함이 비록 다 분해되어 고처리된 상태였다고 할지라도요 오리진 힐. 그게 교두보 역할을 한 거였군요 거였더니... <웃음> 맞아요 원래라면 신호가 미약해서 찾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난번 임무 때 2차원에 절측 함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덕분에 모든 센서를 총동원에 찾아냈지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죠 동기화에 성공한 저는 바로 오리진 휠 부터 수리했어요 당신들의 연구소에도 나름 쓸만한 부품이 많더라고요 문명 레벨이 떨어져서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당신들의 양산형보다 뛰어난 성능으로 복원시킬 수 있었죠 확실히 휠 오브 포춘이나 리버스 휠을 상회하더군요 그쪽 함선이 보여준 기동력이나 방어력은 말이죠 <웃음> 원리도 모르고 흉내만 낸게 아니니까요 이것도 원래의 70%밖에 안 되는 출력이랍니다 아쉽네요 정말 기왕이면 무장까지 복원하고 싶었는데 아니면 누가 이런 뻔한 수작에 어울려줬을 것 같아요? 화끈하게 주포부터 날리고 봤지 뻔한 수작? 그게 무슨 뜻이죠? 올라서 묻는 건가요? 지금 대도한게 시간이나 끌고 있잖아요 저와 대화하는 척하면서 다시 대공포를 발사할 준비나 하고 있고요 네. <웃음> 괜찮아요. 전혀 화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어울려주는 척했을 뿐이니까요. 제 바디가 대공포에 도착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요. 같이 빙글빙글하게 접어져 올려치게 끌끌 떠나야 어지럽죠? 뛰어! 뛰어! 突ち張らしファイ余計 시적이라서 보는 척까지 원신이 될것 같았거든요 뭐? 원신? 니 지금 시비가민이가 어머나 그 무기의 그 주인이라더니 지성이라곤 하나도 느껴지지 않네요 자고로 주인이란 절 만든 마스터 같아야죠 그분의 최고 걸작인 저를 보면 느낌이 오지 않나요? 놀라운 완성도 번뜩이는 영감 흠잡을 데 없는 기능미 그야말로 제로 디펙트죠 불완전한 인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게 보자 보자니까 사람이 보자기인 줄 아네 그럼 그 불완전한 인간하고 한판 붙어볼까? 어? 거기에 불완전한 악마도 한명 추가요? 에리? 니가 요는 어떡해? 도우러 왔죠 친구니까요 거기에 저 수다쟁이 기계씨한테도 볼 일이 있고요 적성 개체 발견 마스터의 흔적 감지 일출 확인 필요 동조반응 유도를 위한 접촉 시도 이흐름을 따라서 시원하게 미세린하게 춤춰보죠 산란하소 세계 당기듯 더쏠어요 어지럽죠? 속에 물주세요 왔다! 뭐 이딴게 다있노! 인형들 대빵이라 그런가 장난 아니게 강하구만 제 화살도 전부 피하고 있어요 마치 속이 전부터 궤적을 예측하는 것처럼 분석 완료 일치율 8.5% 미만 해당 개체의 의복에서만 동조반응 확인 그외 마스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음 어? 뭐야 포획대상인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괜히 유인하려고 힘만 뺐네요 모처럼 신상 바디까지 뽑아서 나왔다니만! 음...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게 된 거였네요? 당신이 아니라 당신과 같이 있던 그 인간인 거예요! 힘이 없는 인간들은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인간들은 역시 예외개체가 많아서 피곤하다니까요. 착각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를... 즉, 더 이상 당신에게 볼 일이 없다는 소리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마스터의 흔적을 찾아 떠납니다! 뭐, 뭐고전막 갑자기 와갓비는긴데 잠깐, 나와 같이 있던 인간... 안돼, 당장 거점으로 돌아가야 해요! 목표는 제가 아니었어요. 저수지... 저수지였던 거예요! 장미 승 요원님, 큰일 났어요! 저수지 씨가 납치됐어요 여러분이 오기 전에 함선의 관리자라는 로봇에게요 걱정 마세요 잘해 그게 참말입니까? 저수지가 납치됐다고예? 아니, 그 말을 왜? 걔는 그냥 민간인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얼핏 마스터의 흔적이 어쩌고 하던데 저수지 씨 말고 다른 사람들은 손도 대지 않고 가더군요 그래가 그걸 그냥 보내줬어예? 특경대는 송은이경영님은 뭐하고야? 죄송해요. 저도 그렇고 다들 너무 방심하고 있었어요. 거점 주변의 위상력 억제기가 그 타이밍에 일제히 작동을 멈출 줄은... 해킹. 전에도 누군가가 억제기를 꺼뜨렸다고 했죠. 아마 그것도 전부 그 기계씨의 소행이었던 모양이에요. 네. 저희 측 기술자분들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덕분에 지금 거점은 무방비 상태예요. 이 틈을 노려... 온갖 차원정들이 쳐들어오고 있죠 특경디는 죄 그쪽으로 투입됐겠네요더 늦기 전에 우리라도 저수지를 구하러 가야 에? 에리야? 임마 어디로 감기고? 방금까지 있었으면서 오 노우! No. 혼자 쫓아가셨나봐요 보호물자는 충분해요 유니온은 용서 못해요 감히 저수지를 제 가족이 될 사람을 안돼요 진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화가 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상대에게도 그렇지만 저에게도 말이죠 맞아요 어떻게든 옆에 있었어야 했어요 저수지를 지키려고 한 행동이었는데 그게 도리어 이렇게 되다니 그러니까 두번 다시 떨어지지 않겠어요 저수지를 되찾는다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세계 3기들 같이 빙글빙글 둘이서 하나요 쟤도리 박차고, 슉! 같이 글글빙글 핑글 핑글 핑글 고더 핑글 핑글 핑 어지럽죠? <놀람> 아 <목소리가> 둘이서 하나요 비가 내리듯 아끼처자우 저거는...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어디, 어여, 가관지 찾았어요? 나더 세게... 뭔지 같이... 오힘 비가 내리듯 아쉽다. 대표 볼게 어지럽죠? 빵야. 알싸. 야, 잘 따라오세요. 삼, 이, 사. 설레나 죽을. 이거 못 마? 내려놔. 당장 내려달라고. 분석 완료. 일치율 90% 이상. 해당 개체로부터 동조 반응 확인. 완결된 구조 상태 확립 완료. <웃음> 기뻐해주세요, 마스터! 드디어 샘플을 확보했어요! 그것도 고착화되지 않은 싱싱한 샘플을요! 이로써 마스터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게 됐네요. 이 샘플이라면 죽음의 공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꾸 뭐라는 거야! 내려놓기나 하라니까! 당신, 지금 제 바디를 걷어찼나요? 하등한 인간 주제에? <웃음> 그래요. 예정보다 일찍 실험을 해봐도 되겠죠? 어디 얼마나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얼마나 흥미로운 공포를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웃음> <웃음> 숨이... 자, 졸입니다 목뼈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일단 질식할때 반응부터 어? 화살? 어디서? 그손 떼세요 내 친구에게서 당장! 잘 따라오세요 어디 피해봐요! 나요 팽팽하게 더 세게 이 크름을 따라서 비가 내리듯 더 세게 따가울걸요? 연란하게발어 아 여기까지 그리분한이요 지옥에서 돌아왔다간... 잠글자 순간이야... 세계 타기의 이 흐름을 따라서... 아... 아기는 타워로 어지럽죠... 됐어... 풀려났어... 지금이에요 저수지... 이쪽으로... 어색. 바디 손상률 12% 침수와 부패로... 기능처. 당신... 아까는 전력을 감췄군요. 이제 보니 평범한 위상능력자가 아니었어요. 물과 독으로 만들어낸 발사체, 주변을 맴도는 자율기동형 오브, 제1위상과 제2위상이 결합된 변종, 제3위상에 가까워요. 대체 정체가 뭐죠? 인간인가요? 아니면 군단의 이론인가요? 말했을 텐데요. 불완전한 악마라고요 적어도 지금은 당신들보다 인간에 가까운 악마예요 에... 에리야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이 이상 제 친구를 넘보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응? 음? 가만두지 않으면요? 알려드려야죠 당신에게 죽음의 공포가 뭔지를 요 <웃음> 재밌네요 당신!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의 공포를 알려준다고요? 그럼 저야 대환영이죠! 기대하고 있을게요!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모르모트예요! 에이리씨! 저수지씨를 데려오셨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가셔서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하, 운이 좋았어요 그보다 저수지의 상태부터 봐주시겠어요? 상처도 상처지만 그 기계씨가 신경 쓰이는 말을 했거든요 죽음의 공포를 이해하겠다느니 그걸 위한 샘플이라느니 아무래도 저수지를 노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모종의 이유? 왜요? 뭔가 짐작이 가는 게 있으신가요? 어쩌면요 물론 자세한 검진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이 정말... 난 괜찮다니까 그러네 말 들어요 저수지 안 그러면 화낼 거예요? 아, 알았으니까 그 표정 좀 짓지 마 웃으면서 협박하는 거 완전 무섭다고 Don't be afraid 그만큼 에리씨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죠 아무튼 알겠어요 저수지씨는 제게 맡겨주세요 그동안 에리씨는 미니휠로 가주세요 유정언니가 드릴 말씀이 있대요 에리씨 거기 계신가요? 통신으로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저수지 씨가 납치될 뻔한 걸 구해오셨다면서요? 네, 간발의 차로요. 다만 이번에는 기계 씨가 방심했던 거라.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지 자신이 없네요.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측 기술자분이 보안 체계를 강화해 두신다고 하니까요. 설령 다시 해킹을 시도하더라도 원격으로 위상력 억제계의 전원을 제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안전할 거라 믿고 저도 다시 나가볼게요 장미숙 씨와 특경대 분들도 인형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니까요 아니요 에리 씨에게는 다른 일을 부탁드릴게요 장미숙 요원님과 송은이 경정님께는 전달드렸지만, 잠시 후 유니온의 폭격기 편대가 그쪽으로 향할 거예요. 에리시는 고층 빌딩의 옥상에 대기하다가 초장거리 저격으로 그들을 어모해 주셨으면 해요. 폭격... 전투기를 부른 건가요? 네. 현재로선 제공권의 확보가 급선무니까요. 순회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허가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어모 가능하시겠어요? 에리씨의 활이 보여준 사거리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웃음> 미천을 너무 보여줬나 보네요 그래도 협력해드릴게요 저도 그 기계씨에게는 한방 먹여주고 싶으니까요 여기 어때요? 방울씨? 오리진 휠이 있는 부두와 전투기들이 날아올 방향 둘다 감안하면 이 위치가 적당할 것 같은데 그렇죠? 사각도 없고, 도주로도 용이하고요. 아, 그런데 방해되는 성격들이 있네요. 전투기들이 오기 전에 얼른 치워놔야 할것 같아요. 세개 당기들! 뼈! 삼치! 병력이! 나타고자! 올려치고! 뚫고! 어디 가든 가든 가든 가요가 가든 가 가든 가든 가든 가 가든 가든 가든 가든 게한번더 빵야 비가 내리 어지럽죠? 여기 어디 얼마나 강한지 보세요. 어색할 거야. 아들이 파자고 빵야 어지럽지 알수 신나게 춤춰보죠 거셀걸요? <웃음> 큰 도적이 나란하게 <나타났다. 웃음> 어디 피해봐요! 주변 정리 좀 하고 있어, 었요그랬 군요. 재촉해서 미안하지만 서둘러 주세요. 슬슬 폭격기 편대가 도착할시간이에요 팽팽하게! 여기! 슈가하고 폭발하고 보볼게요잘 따라오세요! 정리 끝났어요! 말씀만 하세요! 편대가 부산 영공에 다다랐어요 잠시 후엔 육안으로도 보일 거예요 이미 보여요 저격 준비에 들어갈게요 아주 작은 빈틈이라도 좋아요 편대가 폭격을 시작하기 전에 오리진 휠을 공격해주세요 주의를 분산시켜달라는 거군요 알겠어요 방울씨? 부탁드려요 부족해요 더 조금만 더 됐어요 이제 쏘기만 하면 에리씨 잠깐만요 멈추세요 부두의 오리진 휠에서 이상 반응이 감지됐어요 마치 공간이 일그러지는 듯한 중력 변화가 마, 맙소사 설마 이건 이 중력장은 파일럿 여러분 긴급 회피 아! 아! 공격의 여파가 센텀 시트까지 에리씨 괜찮으신가요? 대답해보세요 에리씨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전투기의 파일럿분들은 파일럿분들이 왜요? 어떻게 되신거죠? 이쪽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아요 어서 말씀해주세요 전투기 째로 사라졌어요 공간을 일그러뜨리는 섬광에 모두 휩쓸려서요 이래서는 어무도 필요 없어졌군요 일단은 귀환하도록 할게요 언제 또 같은 공격을 시도할지 모르니까요 베리야 방금 니도 봤나? 나는 무슨 지구가 쪼개지는 줄 알았다. 그 새하얀빛 그거, 그거 오리지널에서 나온 거 맞지? 맞아요. 그리고 그 빛에 전투기들이 전멸했고요. 아따, 그 쇳덩어리가 공갈친 기네. 빈포나 어뢰가 없기는 개뿌리. 그것보다 더 살벌한 걸 가지고 있었다, 이거 중력파 함선에 반중력 장치를 이용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만한 공간 왜곡을 일으킬 수 없었을 테죠. 와, 진짜 진짜 밥샘요. 무서웠습니까? 네, 지하 방공호에 내려간 덕분이에요. 공습경보가 울렸을 때 시민분들과 같이 대피했거든요. 저수지 씨와 우정미 씨, 한석봉 씨도 같이요. 그랬군요. 정말 잘하셨어요. 참말로... 설마 후폭풍이 이랬을 줄 알았나?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새하얀 빛은 뭐라거야 공간이 왜곡될 정도의 중력 이를 일종의 포대로 발사한 중력파였어요 오리진 휠이 방어에 사용한 청력장이나 비행할 때 사용했던 반중력 기억하시죠? 그걸 공격으로 전환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굉장히 우격다짐으로 쓴 모양새네요 그런 식으로 운영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 괜찮겠죠 기체에 무리가 많이 갔을 거예요 아마 적들도 당황했던 거 아닐까요? 갑작스런 폭격에 비상수단까지 동원했을 만큼? 당황했다라...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런 수단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썼을 테니 일부러 아껴둘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써버린 지금이라면... 반중력도 청력장도 바닥났을 테죠. 제대로 비행조차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에리씨, 오시자마자 죄송하지만... 알겠어요. 정찰해달라는 거죠? 부두에 있을 오리진 휠을요. 네... 그 부근의 공간 왜곡이 심해서요 위성 감시 영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장미숙 요원님께도 동행을 부탁드리고 싶지만 괜찮아요 한 명은 이곳에 남아있어야죠 장미숙씨 저수지를 거점의 모두를 지켜주세요 그래 맡겨두거라 너는 무사히 돌아오는 것만 생각하고 산 넘어 산이라더니 또 난리가 나겠네